네차내네 갈랜다 저는... 네, 안녕 동틀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많아지고 디자인과 기능도 계속 개선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디자인 때문인지 기능 때문인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외관에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틀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범퍼립. 거의 모든 차량이 앞범퍼의 하단에 위치한 이런 것이 붙어있고 부품명은 프론트 범퍼립으로 차는 달리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차체는 위로 뜨려고 하는 양력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럴 때 범퍼립을 하단에 붙여서 차 위로 지나가는 공기의 면적보다 지면과 차 사이의 면적을 줄여주게 되면서 아래쪽의 공기의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기 때문에 윗부분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차체를 지면으로 눌러주게 돼 차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에어로핀 신형 소나타의 뒷부분을 보면 작게 돌출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에어로핀으로 자동차의 측면, 사이드 미러 등 여러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주행 중 자동차의 큰 공기의 흐름을 잘게 쪼개면서 부드럽게 해서 풍절음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 에어로핀의 효과는 차체 흔들림이 줄어들고 핸들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 세 번째 에어브리더. 자동차 앞 핸더의 측면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바로 이곳을 에어브리더라고 하고 차가 주행을 할때휠 하우징 안쪽으로 들어온 공기가 타이어의 회전으로 와류가 생겨 저항으로 작용되게 되는데 이때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서 자동차의 공기저항을 감소시켜서 차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번째 휠 에어커튼 대부분 앞 범퍼의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는 이와 같은 곳을 휠 에어커튼이라 하고 타이어와 휠은 차체와 함께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 공기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휠 하우징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바퀴의 겉부분을 타고 퍼지게해 커튼을 친것 같은 효과를 줘서 연비와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트렁크 리드. 트렁크의 끝이 약간 튀어오른 이 부분을 트렁크 리드로 하고 자동차의 루프를 타고 넘어온 공기가 트렁크 끝부분에 도착했을 때 살짝 걸리게 만들어 그때 생기는 응력으로 차체 뒷부분을 살짝 눌러주는 효과가 발생해 자동차 바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고 안정감을 높여주게 되는 거지. 오늘 알아보 다섯 가지 외에도 공기 흐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프론트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 사이드 스커트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에어로파트라고 하고 모든 것이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과 연비 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되었던 거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에어로파츠 하나하나도 디자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즘 튜닝 제품들이 다양하지만 기능보다는 외관의 드레스업으로 자신의 만의 차로 꾸민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에어로파츠의 기능도 잘 알아두시면 좀더 안락한 운전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땡탱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투뷰